아...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웃음> 반갑습니다. 한국타자님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너무 늦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별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한달 동안 의도치 않은 휴식을 네,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 3주 전쯤에 제가 원하는 기업에서 이제 서류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떨어진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이런 생각들이 저를 갑자기 휘감더라고요 어 내가 생각보다 별게 아니구나 이 길이 내가 가려는 길이 맞나 되돌아 보니까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뤄놓은 게 너무 없다 나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혹시 자만심은 아니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면서 진짜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뭐 생각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깊은 고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 헬스장 가서 운동은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디프로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돈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계속 했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다시 올리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저를 휘감 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기개발 유튜버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뭐자기개발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줄 상태도 아닌데 억지로 규칙적인 삶이나 자기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도 새벽 3시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바로 5시 기상 영상인데요 5시 기상커녕 저는 요즘 뭐 거의 5시가 다 돼서 잠이 들고 있고요 12시, 뭐 1시가 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게 그런 영상을 찍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정말로 손을 놓게 되었어요 촬영도 안했습니다 뭐 카메라를 들지도 않았고요 뭔가 찍을 생각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뵐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흘러서 한 달이 되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그냥 접어버릴까 이 채널 을 없애버리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저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다면 난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껴져서 정말 그냥 유튜브를 하지 말아 버릴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영상을 찍고 편집할 줄이나 알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요 뭐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다뭐 포기해버리고 유튜브도 접어버리고 그냥 인양저냥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진심은 통한다 진정성은 통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 뭔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도 나태한 저의 모습을 좀 타파시키고 싶어서 6시에 한달 동안 일어나 보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음, 지금 무너진 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좀더 내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넘치는 에너지를 좋아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활력을 얻고 동기부를 얻곤 하시는데 어 지금 제 상황은 뭐 억지로 그런 에너지를 굳이 말하자면 텐션을 끌어 올릴 수도 없어요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 하고 싶어요 다시금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들을 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랜 시간 업로드를 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밑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 같고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타잔 2.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